허리춤에 넣고. 오이거 이거 스키피 더 박스. 어쨌든 다시기. 이리 와. 됐다. 촥. 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많은 화제를 끌어 모으고 있는 좀 고화하면서도 무서운 공포 게임 엔두 파라시틱이라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사지가 절단된 주인공이 한쪽 팔만을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다른 적들을 죽이면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사도 이게 뭐여? 아이, <웃음> 왜 시작부터 이래? 아우, 소리 봐, 와, 씨. 자, 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임. 헐. 다림질로, 피를 멈춘 거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된대요. 여기는 뭐 옷방인가? 이 레이저가? 인감지되도뭐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Grab the syringe. 주사기. 탭키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열 수도 있고 스크롤을 올려서도 탭키를 여실 수 있습.. 아 예, 인벤토리를 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지금 건강 상태인 것 같네요 위장에 파라사이트가 있어요? 기생충이 있어요 방금 기생충이 감지됐다고 레이저를 지나갈 때 떴었는데 그게 제 위장에 있네요? 아 이, 얘가 지금 제 생명줄인가봐요 얘가 위장에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팔다리가 다 잘렸음에도 살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생충한테 주사기를 줄수 있다는데? 이렇게? 아... 기생충이 지금 내 생명선을 붙잡아 주고는 있지만 이게 이렇게 뇌까지 올라오면 내가 죽나보다 어, 뇌로 못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은데 오, 어이 아, 되게 특이하다 역시 게임이 화제가 되는 건 이유가 있구만 아 여기는 아예 막다른 길이라서 가지 못하는 곳이고 팔로? 이렇게 이렇게 우클릭을 누르면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이템은 하이라이트가 돼서 보입니다 우클릭 약은 기생충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다 라고 적혀있네요 어떤 장비 아이템들은 간단한 자물쇠가 걸려있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핀 옷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열라고 써있네요 빨리 영어 잘하는 플레임 섹시하다고 빨리 얘기해 아 이게 컨테이너네 이 보관함 이거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음 깊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누르면 되네 자어슈레지를 얻었어요 그래 뭐 아직까지는 안 올라왔잖아 그러면 이거 뭐 주사할 필요 없지 않아? 아껴두자 이 정도는 돼야 유부남이 어?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웃음> 개소리하지 마시고, 빨리 진행이나 하세요. 네잉. 이건 뭐지? <웃음> 이런 것까지 해석할 자신은 없습니다. 나와라! 편집자! 뭔가 어떤 연구, 모종의 뭐 연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와, 이거 시야가 근데, 극혐이네, 시야가. 안 보이는 곳은 약간 검은색 뭐라고 해? 안개 같은 걸로. 연구실로 갈수 있는 길이 안전해졌대요. 그럼 이걸 다시 켰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보고 싶은걸? 음, 다시 못뭐 키네, 썩을. 이 정도면은 원래 태생부터 한 팔로 살았던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현란한 무빙 좀 보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인가? 나 방금 뭐했어? 왜왜왜 왜 자꾸 피를 흘려 나? 어? 나 계속 피 토하는데? 왜이러지? 어? 저기 버튼이 있는데? 나 계속 기침해 어? 이거 조금씩 올라온다 야야야야 아 시간제한이 있네 시간제한이 있어 이거 어 이거 스토리인 것 같은데 일단 게임을 진행을 합시다. 이걸 따라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아 여기 문이 열렸네요. 아니 선반에 있는 건 집을 수가 없네. 내가. 어 근데 이거 조작감이 내가 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거. 되게 잘 만들었어 게임이. 굉장히 부드럽게 움. What the hell? 오, 이건 세이브군요 세이브가 있네 위쪽도 길이 있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뭐야 오, 오염된 오염된 애가 있어 어이고나한대 맞아가지고 지금 기생충이 막 바짝 올라왔는데 미쳤네 저거 어어? 어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곰팡이 인간 곰팡이 인간 내 사지를 뜯어가는 애중 하나인가?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럭잇. 아니, 나 지금 무기가 전혀 없는데? 여기를 나중에 와야 되나? 야, 난왜 외팔인데. 왜 아, 여기 막혀있네. 어차피, 저, 저기가 정상 루트였네. 저기가 왜 바리게이트로 막혀있나 했더니, 사람들이 여기를 대피소로 잡았었나봐. 근데 결국엔 다 죽었어. 뭐야. 야, 야, 아이씨, 아, 아 야, 나, 나못 나가. 얘왜 인지를 못 해? 아야, 엄마, 엄마, 아, 올라오지 마세요. 엄마, 아프다. 지금이야, 개 빠르게, 슉슉슉슉, 슈발로만. 에이. 챙기고, 내려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차라리 겹쳐서 와라 그래 그렇게 슥슥 이거 부금 없으니까 되게 조용한 게임이구나 하하하 어이 되게 조용하네 게임이 자, 문 열렸죠 오케이 다음 스테이지 자, 주사는 괜찮아요 이제 이게 지금, 잠깐만 이게 주사가 원래 절반밖에 안 들어있냐? 많이 들어 있는 거는 많이 밀리게 해주나? 어? 초, 초, 총, 총이야 총. 자, 손으로 부셔. 안돼. 아, 총이랑 점점 멀어지고 있어. 기분 나빠. 이 열렸다. 오케이. 이거 쫓기고 있을 때 퍼즐 풀면은 그냥 바로 즉사겠는이 <웃음> 생각보다. 퍼즐 푸는 게 쉽지가 않네 어 이쪽도 문이 있고 오 게임 세이브 됐다 네. 아이고 뭐야 저거 아이고 아이고 저 곰팡이 인간이 저 주변 배경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썩을 놈이 자이 전선 따라서 쭉쭉 가다보면은 총알이 우리를 인도해줄 것입니다 잠그면 안 되지 않아요? 일단 총부터 얻자 헉! 지금, 지금 나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거야? 이건 드랍이고 나 장전 어떻게 우클릭을 누르면은 장전한대요 이 상태에서 장전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허리춤에서 우클릭을 눌러서 총을 집은 다음에 인벤토리를 열어서 장전을 하고 닫, 닫아야 닫 돼요. 인벤토리를 그 다음에 허리춤에다가 총을 놔야지 뭐야. 다시 손으로 이동을 할수 있고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좌클릭을 눌러, 누르면 발사 4발이나 쏴야 돼요? 아니 선세개 넘는데 진짜로 뭐야 이거 와.. 총알 빼야돼? 쓴거는 탄피를 또 빼야돼요? 아이 극한게임이네 <웃음> 와.. 이거 많이 어려운데? 잠깐만 근데 여기가 스테이지의 끝이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있지? 궁금한건 못참아 오쉣 어, 내가 웬만한건 싸우지 마라 이거네 오 여기 이거 좋은게 있어 천재 어? 한대맞아주고 형! 형! <웃음> 그렇지! 좋아! 됐어! 이제 잡을 필요 없어! 전혀 잡을 필요 없어! 가자 가자! 누구보다 빠르게 슉슉슉슉슉 됐아 머리 극적극적 아오 형 아오 형 집어 자, 다시 인벤토리를 열어서, 촛촛촛촛, 찻찻찻찻찻. 됐으. 그래, 춤 꼽고. 오케이. 총알 두 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발 빗나갔어. 아, 아, 아, 아, 까운 거. 와,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은 인벤토리를 넣었을 때 나가네? 뭐야? 어? 이거 열고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맵이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아서 참 좋네. 이거 열면 여기가 열릴 것 같지 않냐? 지금 세이브가 있네? 쟤랑은 무조건 싸워야겠다. 돌아... 아, 됐다. 후. 저기... 총알 다 쓰셨는데요. 아, 오, 마침 총알이 딱 나오네이. 오케이. 세이브하고, 짚고, 총알을, 장전하고, 오케이, 풀발. 아주, 흔드네요 다음에, 열면은? 괴물있냐? 어제 괴물있다 아 이게 근데 생각보다 총알을 충분히 주네 완전 미친듯이 난사하지 않음, 않는 않 이상 자 이거 가져갈 수 있지 않아? 어 인벤토리 비어있는 상태니까 어? 근데 이거 지금 움직이는 패턴 딱 보니까 지금 어... 이거 안싸워도 될거 같거든요? 조았다 튀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들어와. 오케이 됐어. 이거 생각보다 총알 많이 줘. 좋아요. 주사기도 은근히 많이 주지 않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냥 농장 총장 따색 따색 따색 따색 따색. 하하하하하하하하호호호호호! 깜짝 놀랐네. 결국엔 다 죽여버렸다. <웃음> 기생충 조금씩 올라올 때마다 피투하는 것 같다고? 그걸 지금 알다니 우매한 것. 역시 우매한 장자. 뭐야? 무슨 소리야? 몸 긁는 소리야 혹시? 저긴 열면 죽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저기 열라고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일단 다음 스테이지 왔잖아. 그래 죽어도 상관 없잖아. 문 열어봐야지. 어허허허허 어, 어, 어. 어, 미안해요. 열심히들 놀고 계세요. 어, 잠깐만. 저 안에 스위치 있는데? 장식이 아닌데? 아왜 모르겠다. 일단 여기는 못 들어갈 것 같고. 다른 곳 가보자. h i 쉣! 뭐야! 쥐야? 아니... 느낌표 표시로 판단을 할수 있나 봐요? 오... 황당하네? 대신에 한 방에 죽는군요. 총알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열지 말고 이걸 잡고 땅! 예베아 yeah, 좋았다. 어떻습니까, 저의 순발력. 음, e a 다른 사람들 갖다 쓰면 벌써, 어, 한두 대는 저 맞았다고. Oh my God, what? 아, 전쟁을 치루라, 이거야? 아, 전쟁을 치루라는 거네. 컨트롤 게임 하라 이거네 이제 공격적으로 악살의 시작 아안나안 나요 아우씨 한대 맞아 버렸네 아와 이거 되게 어렵네 <웃음> 오케이 그래도 세이브가 완전 개념이라 와 이거 장전하는데 생각보다 머리가 터져요 이거 <웃음> 갑자기 해야할 일이 막 주어지니까 조금 혼란스럽네 조준도잘 해야돼 촛 안녕히 계세요 촛촛촛촛 촛, 촛, 촛. 하나 둘 어, 얘는 왜두 대야? 이거 혹시 관통대? 난이도가 그럭저럭 할 만해. 너무 막 진짜 자비가 없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야. 넌좀 내려가라. 이거 주사 넣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소리가 들려? 저 정도면 좀 페라사이트도 즐기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죽은 거예요, 애들? 아니죠. 죽은 애들 아니죠. 애들이 시야에 안들면 그냥 멍청이 가만히 있네 바보네 두대 총알 가질러 갑시다 차차차. 총알은 못참지 참고로 내가 제가 지금 탭키로 인벤토리를 여는게 아니라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인벤토리를 열고 있는데 그냥 완전 한손 게임입니다 이 주인공처럼 마우스만 잡고 한 손으로 하는 거를 권장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에서 탭키로 인벤토리를 열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고 따로 음 키보드가 전혀 필요 없는 게임이야 일단 총알 두개 챙겨 올게요 저거 살아있다고? 이거? 뭐, 뭐, 뭐, 뭐가 살아있어? 뭐. 다 죽었어. 다 죽은 애들이야. 무슨 소리지? Oh, no. Die, monster! 여기도 총알이 있네. 음. Easy? 어어어 <웃음> <웃음> 呃. 어. 어. 어. 아, 아, 이게 쏠 때는 시야가 또 보이네. 야, 이 게임이 기가 막힌다. 보면 볼수록 게임이 아주 매력적인데요? 이쪽에 길 있지 않았어? 페러사이트가 감지돼서 갈 수가 없대요. 이렇게 하면? 오! 인벤토리 슬롯이 늘었다는데요? 오! 미, 미쳤는데 게임? 주사기도 가져가고. 약도 더 챙길 수 있나? 약은 아마 아닐 것 같고 이두 줄이 더 생겼어요 지금 아이고 총 말고 버튼을 누르라고 이놈아 이스터 에그하기보단 그냥 히든인 것같아요페러사이트가 감지될 때는 에! 우! 에! 우! 에! 우! 에! 에! 에! 에! 에! 에 오지마 죽여버릴거야 아! 아! 아! 아! 페라사이트가 감지될 때는, 최대한 뇌에서 멀리 떨어뜨려놓으면 감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네요. 과, 저, 가, 고, 기까꾸 까, 까, 까, 까! 뭐라는 거야? 꾸꾸 까, 까? 무슨 소리야, 이거. 총알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뜻은? 아. 아이, 도련변이 쥐들.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열면은 여기 열릴 거 아니야, 이제. 준비를 해야지. 자. 자, 들어가자. 여기 맛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온다, 온다. 아! 아, 이런 제기랄. 잡았어. 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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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충 녀석이, 어? 내 맛있는 살코기 가져가려고. 의림덕. 짠 <웃음> 아! 빗나갔어! 대장전? 나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만의 개쩌는 그런 엔트 하지 마시고요. 되게 없어 보이니까. 열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케이, 됐다. 왜또 뭐... 어? 미친?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키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이게뭐냐 집어넣고 튀어 총 아유, 권총. 아, 와, 야, 이거 너,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아, 어, 어, 어, 엄마, 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몇? 몇마리? 와 겹쳐가지고 아 얘네를 다 잡을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그냥 튀자 피는게 맞지 않아 이런건? 그냥 튀어 애, 애들을 왜다 잡을 생각을 해 그래 튀면 되는걸 씨 뭐야 설마 다 잡아야 열린다거나 그런거예요 아니면 저 반대편으로 가야되는거예요 혹시? 와, 빡집중하니까 아무 말 없이 하게 되네? 아, 아, 엄마! 아웅니 으으으으! 으으으! 다 했는데, 이것만 다 맞췄어도 됐는데, 뒤져. 됐다. 오오오, 뒤로 가, 엄마 뒤로 가! 뒤로 가세요! 아 아, 나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어이 게임이 너무. 쉽다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개 털리냐 <웃음> 어이, 빡세다 아! 허리춤에 넣고 오이거이거 스카피! <웃음> 또박! 어깃! 개자이 이리와! 하 <웃음> 됐다 촛! 아 이거 맞아야겠다 그지? 아아, 주사기 다 썼어 반대편으로 가야겠죠? 일이 없으니까. 어, 다행히 주사기를 주긴 주네. 아, 이대로 다음 스테이지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뭐지? 와, 샷건이야? 어? 이거 어떻게... 먹노? 그 샷건을 한 손으로 쏘면 팔날라가지 않냐? 터미네이터나 가능하지. 의외로 얘도 인간이 아닐지도? 하긴, 페러사이트한테 잠식돼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긴 하지. 사지가 찍혔는데 살아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씨. 한대맞고 죽였어. 야래, 야래. 굿. 어, 여기 회복키트도 있네. 오케이. 한대 다시 꽂아주고. 이거 열면은. 어. 아, 아, 참! 에헤이! 한대 맞았어요. 아, 한대 맞고 잡았어. 아,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거 누르면은 이제 샷건 먹을 수 있는 건가? 여기 총알도 있네? 여기서 오른쪽은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제 여기 열렸으니까, 와... 샷건! 와, 이제 등 쪽에서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등, 이 손잡이 쪽에다가 손을 대야지 집을 수 있네요. 오우, 마마메아. 오, 오케이 정말 두발 지금 총알이 없죠? 뭐야? 어? 도... 아니, 버려야 돼 혹시? 이렇게 버리면 완전 소멸이에요 총알이? 어 아니 내 손에다가 이렇게 딸 떨고네요? 아니 저기요? 아니 너무 크잖아요? 아니 아홉 칸을 먹어요? 아홉 칸이 아니라 여섯 칸이네. 세칸세칸 이런 개새자 세... 장전. 아 이건 솔직히 잘못 쓰겠는데? 아니, 근데 그만큼 강력하겠지? 한발 이렇게 챙겨가자. 으으... 뭐 그냥 샤거는 지정된 규정대로 잘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있네요. 이, 이것저것 시험하느라 기생충이 많이 올라왔네 그 사이에.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빠세, 어, 빠세. 단두 방. 퍽, 퍽. 장전. 아.. 장전 너무 헷갈리네 진짜.. 아 리볼버 탄약을 그냥 포기하자 야 솔직히 이거 네발이 이거 한 발이랑 위력이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냥 버려 그냥 과감하게 버려 과감하게 버리고 이거 두개 가져가자 그렇지 깔끔하죠 가면 되나? 왜쥐 소리만 들리고 안 보이지? 개쫄리게? 여기 있는 거 아냐? 아! 아, 까비. 어, 나왜 죽을라 그래. 어이고! 죽을뻔했네. 아, 이제 점점 지금 생명력도 부족해요. 이거를 들으려면 우클릭을 눌러야 되고, 인벤토리를 열어서 두발 촉촉 빼준 다음에, 장전을 해주고, 다시 장착. 나머지 한 곳은 샷건 꽂아야 되니까. 아오! 진짜, 이씨! 아아아아아아아아저요아요아아아아아아 어떡하냐? 아아 세이브다요. 아 오. 샷건 총알 창고도 있네. 다. 근데 자리가 없잖아아려 아이, 갈수록 컨트롤이 헷갈려지는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침식은 계속 되니까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총도 두 개가 되니까 와, 두 배로 복잡해 총알내놔요그 다음에 어, 회복 킷. 오, 찍었는데 맞았다 나이스 뭐라, 고요 주인공씨? 뭐라, 뭐라하노 no no no no fuck fuck 아나 쥐가 제일 싫어 아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또쥐 소리가 어어아야 미친 한 마리 더 있지 않았어 나나나 나, 나 죽는 거냐 나 죽는 거냐 저기요 저기요 죽고 싶지 않다고 엄마, 길이 어디예요 길이 왜 이따구로 생겼어요 아이씨! 깜짝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샤콘 손잡이를 못 잡겠잖아요 이 자식아 좀 기다려봐 씨 가만요 아니 길이 아까 보니까 되게 여러 갈래던데 거기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버틸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나 돌아갈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돌아가서 다른 길을 볼 시간이 어우야 이거세그그 그 진행이었네 그러면은 이 문을 열고 샷건 하나 가져간 다음에 야 그래도 어떻게 빨리 돌아왔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시도를 해보자 오! 아 여기 있었네 이거 으으음 정말 탱 기생충한테 쪽쪽 빨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잡고, 밑으로, nope. 위로. Nope. 외길이었네. 외길이었어.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이는 외길이었어. 잠깐만. 나 이거 안 틀지 않았니? 틀 거였구나. 문연 거였어. 이야, 이야요. 가자. 하. 어 왜왜 왜? 얘들아 나나 나 진짜 너무 빡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채팅 전혀 못 봤거든? 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나 진짜 채팅 한번도못 봤어 이 게임 음... 하면서 음... 거자 뒤로 돌아가 달라고 몇 번을 말했다고? 어... 아.. 그랬어? 아뭐 결국엔 다 봤잖아 다그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뭐라 써있는데? 몸 무게가 써있네 여기? 너무 이리로 가라고 대놓고 써있는데? 그럼 다른데 가봐야지 오우 oh. oh, yes, baby. 회복약 주세요 회복약 감사합니다 이 게임이 참 말을 잘 들어 보면은 아주 훌륭한 게임이야 첫 맛있니? 아니 막아 다 눌러본 거 아니냐? 다 눌러봤네 가자 이제. 이제 파란색 화살표 쪽으로 야야야 야, 샷건을 든줄 알았는데 안 들고 있었구나 아 이걸 또한대 맞아버렸네 아씨 아까워라 어? 아 미친.. 야야 아, 야, 그냥 죽여줘 나 이거 안 되겠어 와 총알을 어... 아프다와나 권총 들으려고 했는데 와.. 와 샷건을 들고 쏴 버렸네 진아까워가지고 살수가 없다 살수가 없어 세이브도 없었죠? 완전 처음부터네 천천히 내려가서 이문 열면은 이제 전투 시작이죠? 자 열어 2대 두대 하고 총 넣고 이제 이거 가져가자 정말 짱많어? 다 덤벼? 쥐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와코 앞이 세이브였네. 또안 오지?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열을. 오 치료제 나이스. 아, 아, 아. 아오씨. 이근 아무리 총알이 많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아이 쥐한 마리 잡는데 네 발을 쏘다니 야 근데 이거 진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갑자기 느낌표 틀면 사람이 막개 당황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걸 뽑아야 될지 등에 있는 걸 뽑아야 될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아뭐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느끼시겠지만 아 진짜 보이는 것보다 어려워 떼 네. 잣됐다 총알이 없다 이제 어, 어 이, 이, 이, 이, 좁은 틈으로 못 가네? 오, 이 좁은 틈으로 못 가는 구나 보이기만 하고, 어? 뭐야? 어휴, 씨 건강해져라? 오케이, 됐다 아 하아... 아니, 한글 정발이 아니어가지고 스토리를 뭐 이렇게 좀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문서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반복되는 스테이지 느... 뭐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총 게임할 때 총을 졸라 많이 주는 거야 <웃음> 총알을 졸라 많이 주면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 어? 내가 깨끗 봐서 한다 자 열어봅시다 음 사방 천지에서 몰려오네요 자 들어와 어? 아야 미쳤네 이거 야이 뭐야 이거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 <웃음> 에? 야, 막 도망치면서 잡으라는 거야? 아니 꼭 잡아야 돼 이거? 잡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위로 도망치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선이 연결이 안돼 있어서 아래는 안열릴라나 지금 보니까 아 인벤토리 슬롯이 하나 더드는구나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여, 여기에 있으면 안전한 거 같아 여기 있으면 야, 일단은 열고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가까운 애들 죽이고 위로 올라가서 장전한 다음에 좀뭐 죽여 봅시다. 아아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어 뭐야 열렸네. 아 뭐야 안 싸워도 됐었네. 아이씨 다시 다시 아 열리네요. 역시 잡으라고 있는 애가 아니었네. 어쩐지 너무 많이 나오더라. 아이씨 속상하게 간다. 소. 어. 넌못 뭐야? 지나간다. 뭐야? 뭐야? 뭐왜 뭐야? 왜? 아까는 열려 있어? 버티면 되는 건가? 쏘지 말고. 뭐야? 몇 마리 좀 잡아야 되나? 아 이게 또 빗나가네? 이렇게 애들이 많은데 이게 빗나가네? 한 마리 잡았으니까 됐어 열렸어 오! 진짜 열리네? 뭐지? 자 기다려봐 그래도 나보다 나다나나머지 나, 총알도 가져가야 돼 이거 나 이거 포기 못해 자 총알 두개 가져갈게요 총알, 총알 총, 총알 두개좀 가져갑시다 얘들아 총, 총알, 총알 두 개만 가져갈게 총알, 두, 아이씨 <웃음> 아 팔이 짧아이자 침착하게 애들을 모으고 한 바퀴 빙 돌아서 안녕히 계세요. 수고. 아, 박세 뭐야? 무슨 소리야, 이거? 처음 듣는 소린데? 새로운 몬스터의 출연인가? 뭐지, 뭐지? 여기 애들 또왜 이렇게 많아? 아닌가? 그냥, 그냥 곰팡이 인간의 소린가? 이거 뭐지? 이거 열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음, 어허허허허, 어, 어, 어, 어, 어, 역시나. 뭐야? 꼈어? 아니 진짜 꼈어? 나이스! 이쪽 애들부터 죽이자 어? 총알이 없는데? 이걸로 잡아야 되나? 아니 이건 잡으라고 있는 게 아니네! 아! 아내 총알! 아니 잠깐만 근데 진짜 잡으라고 있는 곳이 아니야? 아 이래서 낑기게 만들었나 보다 죽자 그냥 크게 하자 어... 어 자? 어이 뭐야 쟤 얘들아 <웃음> 졸리면 멀뚱멀뚱 서있지 말고 빨리 가서 자! 자식들이 으... 착한 어린이는 가서 자야지 잘자 어? 뭐야 이거 플레어건? 아... 범위 공격인가봐 어? 그러면 인벤토리 슬롯이 늘었고 플레어건4 아웃도어 이메젠시 유스올리 긴급상황일때만 사용해달라고 써있네요 근데 이거 총알이... Nope. 얼마나 크길래... 에? 얼마나 크시길래... 아, 졸라 큰! 와... 이것이 무엇이여! 테이브를 하고 아 진짜 너무 큰데? 이게 뭐야 그, 그래서 이걸 얻고 나서 저쪽에다가 쏘라고 있는 건가 보죠? 여기다가 <목소리> 화방탄! <목소리> 아야야 우와... 이 일대를 전부 다 날려버린 거야? 근데 내가 한 대를 맞아버렸네?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냥 갑시다 이야... 좋긴 좋네, 플레어가. 아, 탄을 빼야지. 오, 이거 소리가 되게 좋다. 어, 이거 매력이 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샷건. 샷건 탄약네. 샷건 탄약달라. 샷건 탄약. 여다 에이, 두 개다. 두개다들수 있어요 저저두개두개더들수 있어요 아 하나밖에 못 들어요 나머지 권총 권총 줏 다쓰 옳지 알차다 좋았다 와아 근데 이 슬슬 손이 아파요 여러분 마우스 하나로만 계속 세심한 컨트롤을 하다보니까 와 조금 더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어, 엔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셔서 플레이 해보시기 바래요. 굉장히 재밌었네요. 자, 엔도파라시... 엔도파라시틱이라는 제목을 가진 게임이었습니다. 짧게 즐기기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손목에 무리가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지? 어딜 지금 엔딩 멘트 하고 있는데 금방 지게. 우메한 것. 아, 근데 이 플레어는, 총알이 너무 커서. 아, 죽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네. 총알이 너무 커서, 좀 쓰기가 부담스럽다, 야. 제, 형! 제, 에, 어, 아우, 씨! 분명히 그만둔다며. 아, 그게, 그만둘 수가 없는 마성의 매력이 있어요, 이 게임이. 아 마마 메야 자 엔두파라시틱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녹화 정료 <웃음>